s t a t recording. Nope. nope. 오마이와 모 죽んでいる. 니 장비를 정지합니다. 짧아 이렇게 해가지고 <laughs> 상시에 이거를 어, 시가책을빼놓건데날따라 이걸 꽂아놨단 말이야. 그, 램프 하나 켜지는 것밖에 없는데 두 개구나 여기까지. 그러고서 뭐 다른 여기 연결된 거는 이거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. 이것 때문에 방전이 됐다? 좀 납득이 안, 된, 안 되는데? 아니, 납득이 안 가잖아, 납득이.